모공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번 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기분 좋은 날에 쿠폰이 빠지면 안 되겠죠? 쿠폰 주세요. 근데 오늘은 미션이 하나 있어요. 어? 미션? 아뭐 이런 건 전문이지. 이거 아주 이기면 되잖아. 성영아할수 있지. 그럼 바로 어 재니. 잠깐만, 잠깐만요. 아니 그안 그래도 아니 마이크 마이크 좀줘 마이크 마이크. 간단한 미니 게임 하나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어안 그래도 이제 찾아 뵐려 그랬었어요. 뭐냐면 이제 유술 던져 가지고. 아 정정 당당하게 또 우리는 또 해야 되니까. 눈끼 던질 거예요. 어! 아 그럼 청정당당이 아이콘이시니까 아 그럼요 <웃음> 정정당당이 하나, 둘, 셋 개야 청정아 네, 어. 하나, 둘, 셋 도. 아잠깐만 도전 안 해쳤어요 그쵸? 그, 그, 아, 아, 그럼 청정당당이 아이콘이시니까 아 그럼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청정아 도전해야 돼 내가 너가 말을 못하게 래 그래. 대신 해줄게 자 도전 하나, 둘, 셋칼 그렇지! 굿! 정영아! 잘했어! 잘했다고! <웃음> 자! 어? 제가... 네, 아, 네. 제가 게임을 해서 개로 졌잖아요? 그렇죠? 그 개를 내서 졌잖아요. 개니까 두 칸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선물 두 개... 두 배로? 야! 아버님, 새우 많이 받으세요! <웃음> no, no, no, no, no, no, no. 어, 정영이도 같이 왔어요. 아. 아. 아. 아. 정령이도 인사드려 번호님이야. 아, 어, 정령이도 많이 많이 받아. <웃음> 아 저희가 설을 맞이해서 네. 간단한 미니 게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한분 하나 드릴 수 있어요. 저, 저, 제가 더 높은 게 나오는 거. 음, 한분못 음, 음, 받아요. 떠주세요. 제가 더 높은 거 나오면 두개 드리면 되지 않나요? 오! 하나, 둘, 셋. 로. 갈. 진짜 불편인데. 아야 또 네? 뭐는데요 뭐 그런지 못하네 뭐는데요 야 그런지 못하네 4 다가올 2021년 새해는 모두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 검사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작년 한해검은사막재밌게즐기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2021년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한결림이랑 정룡이랑 같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저희 더 힘차게 재밌는개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봤는데 즐겁게 보셨나요? 저희가 드린 선물 입력기한 놓치지 마시고 입력하시물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My w wow.